아, 네. 아, <목소리가> 하. 가자 파가 자 파가 잘, 파가 자가자가자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가 잘, 파가 세요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지옳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파가 잘, 가 잘, 가가 o 아, s Thank you 나 <목소리도> 먹어. 맛있게 먹자 많이 먹어요. 응. 건강합시다. 건강하세요. 술 먹으면서 건강하시다 그능도 끝까지. <웃음> Thank you. 나갈까? 나갈까? 나갈래? 갈까? 밖에 나갈까? 가자 가자 Thank you. 진짜 <사료받 Teams> 어, 진 안주려고 속였지? 백순이 이거 할까? 백순은 뭔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... 어, 어머 무시한 칭찬이 어, 혹시... 필요해요 어마무시한 칭찬이 필요해. <웃음> 칭찬을 해줘야 자신감이 오르는 것 같아. 선. 어오 이거 잘했어. 근데 지금 먹는 것 때문에. <웃음> 아까는 그래도 관심 있어 나눴잖아. 맛보니까 때 좋지. 잘했어. <웃음> 네